제이크 형 인터뷰 슬레이트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<웃음> 예상했던 음. 마니또가 누구인가요? 정원이를 예상했고요. 아, 진짜요? 그러면은, 그거를, 나를 이렇게 찍는 그거를 <웃음> 다 보고, 이게 뒤에서 이렇게 몰래 찍는 게다 보였, 보였어요. 아, 진짜요? 예상했습니다. 이번에 마니또 해봤는데, 그 전에도 마니또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? 이게 이름이 마니또가 아닌데, 호지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게 있긴 있어요. 어...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건데 그런 거는 초등학생 때만 해봤습니다. 그럼 그걸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. <웃음> 그런 거 없는데요? <웃음> 그냥 학교에서 막 하라고 해서 어, 막 그냥 그런 하라고 거에요. 해서 하는 거고 솔직히. 그러면 은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릴 건데 고기를 오케이. 가장 잘 먹을 것 같은 멤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이렇게 바로, 바로, 바로 말해주시면 돼요. 오케이. 3초 뒤에 말해주시면 돼요. 이유도 설명해야 돼요? 네. 아, 오케이. 애교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 선우입니다 그죠? 선우. 제가 봤을 땐 이건 다 선우 형 나왔을 것 같아요 애교가 애교를 하는 사람 선우밖에 없어 맞아요 반전 매력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 희승이 형오 왜? 제가 왠지 딱알것 같아요 <웃음> 너무 반전이야 왜냐면 연습할 때랑 평소가 너무 다르잖아요 음, 맞아요 너무, 진짜 달라요 <웃음> 너무 달라요 <웃음> 가장 잠을 많이 잔다고 생각되는 멤버 희승이 네, 요 저도 이건 희승이 형 대답했어요 그 에피소드 한번 말해주면 안 돼? 이렇게 신발 신고 있었어요. 아 맞아요. <웃음> 몇명 신발 신고 있었는데 <웃음> 히데오이 갑자기 눈 감고 이게 나오면서 좀비처럼 나와서 샤워실로 데려가가지고 집에 <웃음> 깜짝 놀랐습니다. 매신자를 가장 많이 보내는 멤버. 나는 난 니키. 어 아, 니키가 항상 뭔가 부모님한테.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어아 음, 맞아요. 일본어로 뭔가 보내고 있어 맞아요. 저희끼리 지금... 대화방에서는 아, 저희, 우리끼리... 누구인 것 같아요. 우리끼리 진짜 문자 안하잖아 <웃음> <웃음> 그럼 계속 붙어있으니까 그래도 선우가 제일 많아요. 음... 선우. 제 얼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. 아 정원이 얼굴? <웃음> 네. 너의 얼굴? 네, 제 얼굴 중에서 가장 아, 마음에 드는 부가좀 아, 보고. 진우, 저는 정원이 입이 가장. 입이요? 네, 입. 입 웃는 그 모습이 좀 좋아. 아 이빨 보이고 이빨도 되게 맥지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. <웃음> 이제 인터뷰 질문은 끝났고. 이신 전심 게임이랑 몸으로 말해요 게임으로 저희는 몇 점을 받게 될지 한번 해 봅시다. 아 이건 솔직히 다 맞아요. 다뭐 마... 100% 다 맞지. <웃음> 맞아. 오케이. 해 봅시다. 나 오케이. 형이 먼저 뽑아 주세요. 음. 질문이 VS 땡땡이. 하나, 둘, 셋. 질문이 오! <웃음> 이런 게 있네. 네, 이거 이거, 이거, 이거 <웃음> 가지고. 아. 짜장 짬뽕 하나, 둘, 셋, 짜장. 오, 아, 짜장. 네, 오케이. 오케이. 아, 다버실수 있겠다. 해산물 고기. 하나, 둘, 셋, 해산물, 고기. 고기. 오, 역시. 고기가 될줄 알았어. 고기였지. 아이스크림 팥빙수. 하나, 둘, 셋, 아이스크림. 와, 뭐야! 다 마실 거같은데요 와, 진짜 대박이네. 맛있을 것 같아. 여름, 겨울, 하나, 둘, 셋, 겨울. 아, 이제 아까도 이렇게 <웃음> 이걸로 겨울 <하려고> 틀렸는데 <웃음> 겨울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이걸로 틀렸어요. 이렇게 한번 틀렸어. 이제 노란색으로 해서 어, 오케이. 소리를 내지 않고 응. 몸으로만 이렇게 한 다음에 맞춰아 몸으로 말해요. 먼저 오케이. 하시면 됩니다. 자금. 아 이거 맞을 수 있다. 잠깐만 <웃음> 이거. y 여 오, 비스테. 너무 어려워 뭐, 야. 야, 너 뭐, 야. 너 뭐, 야. 뭐, 너 뭐, 어너너너너 아 잠깐, 너무 어려운데요? 아니, 엄청 어려운 단어. 내가, 아, 내가 알만한 단어. 알것 같아요. 알것같 공룡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이게 뭐야? <웃음> 와, 이게 뭐야? 초코맨. 아니에요. 타죠, 타죠. 타죠? 아니, 타죠 <타져>, <웃음> 아, 어렵다. 네. 오케이, okay, 아니야. 신조약이야, 네. 약간... 신조약이 사슴? 오, 뭐야? 아, 어디게알어 오, 사슴. <웃음> 아, 이거. 양. <웃음> 정원. 아니에요. 나. 많이 또 이 어떻게 말린 뚫 어떻게? 사진 찍고 오늘 사진 찍었습니다. 기쁨, 네. 비슷해, 행복. 오, 오, 오! 오! <웃음> 맞췄다. 어 맞췄어, 네. 맞췄어. 맞췄. 네 저희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을 받았습니다. 음. 마지막으로 팬분들을 위한 촬영 소감을 한번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 제. 네. 모든 차량에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좋게 봐주시고 정말 저희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이상으로 정원과 제이크였습니다. 안녕!